검은 가면 개토끼 오늘따라 카리스마가 땡긴다 오래 버티기를 하면서 약간이지만 봉 위에서 자유로워졌다 오늘도 알찬 종아리 A급 무색소 명란젓 같은 근육 요즘은 점프 턱걸이 시도 중이다 이런거 보면 꼭 발로 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인틈 생기면 바로 일턱거리 마늘이 없는 마늘밭 유산소 운동 비만몰이 전문견 개토끼 쉬고 있는 틈이 보이면 바로 공격한다 돼지 농장, 돼지 모리견.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먹어야지. 점심 일반식은 잘 나오는 음식을 먹는다. 나는 아귀찜을 먹으면 해독주스를 먹은 것처럼 비워낸다. 핑계고 그냥 먹고 싶었다. 와, 맛있겠다. 설마. 식전 김. 보통 점심에는 쌀밥을 조금 먹는데 요즘 정체기가 와서 쌀밥은 최대한 줄이고 있다. 아귀찜 양념에 설탕 있는 거 알면서 잘처먹네 점심 생 쌀밥을 줄이고 유산소 운동 1.7859배 정도 늘렸다. 일시적인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체중계가 움직였다. 날씨가 추워지고 뛰는 양을 늘리면서 혹시 모를 무릎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대를 구매했다. 무릎 보호대는 댓글로 많이 추천들 해주셨다. X라지 사이즈가 꽉 맞는다. 이거보다 더큰 거는 없었는데 다행이다. 뭐 이리 부비적거리는 거야? 도복에 구멍 나겠다 진짜. 역시 처음이라 그런지 불편하다 이제 철봉 간격을 좁게 잡으면 턱걸이 하나 쌉가능하다 넓게 잡는 건 아직 한계에 못한다 밴드를 사용하거나 오래 매달리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 정체기가 오면서 중량 운동은 1.895배 정도 줄였다. 모자이크가 필요 없었어. 파란띠 한 가닥이면 충분하다. 섬세한 108단 콤보 피자 날씨가 변하면서 내 몸에도 변화가 왔다 완전 가을 살람자 스타일 코트 입고 낙엽 맞으면서 라면 먹고 싶다 내 몸에서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지방 전환율을 올린 것 같다 이런 겨울살은 내년 봄이 되면 다 빠지는 살들이다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다 지금 조금 살쪘다고 포기들 하지 말자 계절은 바뀐다 고작 한철에 우리 무너지지 말자 겨울을 준비해야 내년에 다시 반복 안한다